엘라입니다. 오늘은 몰디브 아난타라 디구 리조트에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방에 들어가기 전에 디구 리조트의 워터 빌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쪽 라인은 선라이 r 빌라라고 해서 말 그대로 새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쪽 라인에 있는 빌라들은 선 u 빌라, 선 t 빌라라고 해서 이제 해사 치는 방향이 있습니요 이두 빌라들의 또 다른 차이점이 이쪽 빌라 쪽 뷰는 저쪽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 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바다에 섬이 분위기 있는 그런 고요 이쪽 선셋 빌라들은 뭐, 다리는 게 없어요. 탁 트인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셋 빌라가 더 비싸겠죠? 사람들이 석양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서 저희는 선라이즈 빌라를 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한 1박당 100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뜨거우니까 그만 안으로 들어가보실까요? 되게 뜨겁다 몰티브에 있는 많은 워터빌라들이 이제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구리조트는 최신식 카드키입니다 편해요 어서오세요 신발을 벗으시고 부어가지고 땀이 많이 났어요 들어오시면은 전 편의 미니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주랑 보리카 술도 있고요어 센스있게 여기 선크림도 있네요 좀 비싸겠죠? 있죠. <웃음> 번째를 보시면은 와인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이 6병 신여되 있습니다 오 되게 시원하네요 이런 몰를못 입은 줄 반입이 불과해서 술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영접해서 들어올 때진검사는 꼼꼼히 하더라고요. 짜잔! 빨리 찍어주시겠어요? 와인잔들이 와인잔이랑 술잔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그냥 일반 냉장고예요 안에는 여기는 일반적인 그런 음료수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큰병 하나로 주고요. 여기는 아이스박스, 요거는 커피잔, 에스프레소잔, 그리고 여기 각종 티가 6종류, 여섯 6종류의 여섯 티가 2포씩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커피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료니까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네스프레소 머신이네요 있방 오시면은 일단은 이쪽에서 잠깐 드어겠어요 들어오시면은 방이랑 네 약간 현관이랑 그러면 여커 파티션 같은걸로 분리가 되어고요 이게 보면 테이블이랑 채용이 있고 자! 사퀸 바다를 볼수 있는 곳에 하대가 있습니다 침는 이거 킹 사이즈여서 되게 커요 거의 세명까지 누울 수있어분 2년까지는 굉장히 큰 침대입니다 침대는 핀사 약간 서리 같은 분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 공간이 있고요 여기 앉아본 바다가 딱 바로 정리 침대 옆에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편히 쉴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더워 음. 자도 되겠어요 <목소리> 오 시원해 왼쪽 보면 전신 거울이 있어요 지금 캐리어 같은 거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비트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30인치 캐리어 두 개를 올려놨는데 중간에 금방이 가끔이나 또 남아요 이게 아, 가 있습니다 오 진짜 금곡 박스도 있고, 위에 구명도 있고, 위에는 이제 오색 범위를 지우는 동안 라웨에 치를 수 있는 실리콘, 칠레 실리콘, 위에 엑스트라 캐로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런줄 백, 요가 매트,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킷도 들었습니다. 여기 위에 우비도 있어요. 우비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기치 댐이네요. 볼디건 스쿨성으로 비가 소나비처럼 올 때가 많아가지고 우비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장실, 욕실로 가보시겠어요? 욕실을 보시면은 일단게 복도 식으로돼 있어서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명이 와도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하시게 돼 있어요. 큰 거울이 있고, 이이는풍누리로 돼있어가지고 바닥을 볼수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썬베드랑 썬베드랑 이제 테이를채워가 보여요 바닥까지 이 바닥 말고 저 바닥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동작. 니다자이 욕실의 하이라이트 우측에 보면은 무선 리모컨이 있습니다 요거를 들고 이냥 블라인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예쁜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데 이 전자동 블라인드가 또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네요. 목욕을 하지 않아도 이뷰 때문에 이미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되고 지금 정화되는 느낌이 들네요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지금 썬 라이드 빌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깨끗한 바다를 보시는 건 아니고 약간은 섬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두 손이 3개. 3개인 것 같은데요? 두 손이 3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큰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두 손은 선셉 기라고 업그레이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 먼지가 있고, 물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아래가 바닥이 이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안전 돌리며 보다가도 딱, 어! 이야! 빌비 샤워! 안녕! 이렇게! 거울이랑 안녕! 이렇게 할수 있어요. <목소리> 눈을 샤워하시는 동은 어메니티메이제 아나사에서전용 프로듀스 하는 상품으로 되어있고 이을좀사용을주기 어, 위해서 이 사기 보내세요. 이렇게 <목소리> 할어요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있어요. 막아, 진짜 잠겨있네? 구명명가 <목소리> <목소리> 뭐, <목소리> 여기 나 있어요. 공기수목고 여기 샤워시설이 밖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여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벨리 리조트에는 이게 외부 샤워시설이 없었거든요. 여기 작은 거지만은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이 땅에 따라 내려가면 바로 바로 들어가실 게요 오, 눈은 되게 따뜻합니다 이정도면은 제가 스테드 한번을때보의 28곱도 되는 것 같아요 보의 30곱도 가까워요 지금 제일 더운 시간 3시니까 물이 다 익어져서 그런가? 되게 따뜻해요 그러고 같이 허리춤 올까말까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몰디브 아난타라 디고 리조트 선라이즈 워터빌라 후기였습니다. 그럼 모두 몰디브에서 즐기세요. 바이바이.